대유림 문답 76강입니다. 130문에서 133문. 제5개명 네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아, 윗사람의 의무하고 이제 나중에 동년배끼리의 의무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게 한 절반 정도 한것 같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오늘도 조금 그 앞부분을 조금 살피고 나머지 내용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윗사람, 아랫사람에 대한 그런 윤례를 세우신 것은 주님이 완전하신 윗사람으로서 완전한 아랫사람인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완전한 아래 사람으로서 완전한 위 사람을 바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래 사람으로 대한 것은 사람들끼리 위 사람 아래 사람 따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그 같은 동급으로 여겨 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의 그 내리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은 피조물끼리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 전에는 철저히 부모도 이용하고 형제 위로도 이용하고 옆으로도 이용하고 아래로도 이용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우리가 권세 있으면 있는 대로 이용해서 그 지위에서 이익된 것을 취하려고 하고 권세 없으면 없는대로 그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그 지, 은총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조금 덜 나타날 수 있고 내리사랑처럼 자기 희생해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그 아주 눈에 띄어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설랑설레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진짜 사랑을 위 사랑도 못하고 위로 공경도 못하고 아래 사랑도 못하고 또 수평적으로도 전혀 관계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위 사람으로서의 그 책무도 하고 아래 사람으로도 책무하고 위 사람으로서 범하지 않아야 될 죄가 무엇인지. 아랫사람으로서 범하지 않아야 될 죄가 뭔지, 동년배끼리 죄, 범하지 않아야 될 죄가 뭔지 그것을 지침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죠. 사실 첫첫저 창조 때그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시고 한지 금령 하나, 이제 선화과 금영만 제한해가지고 그, 그 부정적인 명령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람 됨의 본분을 잘 취해 갈수 있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토대에서 그 하나 금한 것에 대한 그 섭섭함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그만 것들을 범함으로 말,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고 그냥 자기 정욕, 정력, 각색 정욕을 위해서 위로도 이용하고 옆으로도 이용하고 아래로도 이용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아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고음파도 아니고, 이제 그렇지만, 거듭남의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진짜, 아, 윗사람을 공경하지도 못하고, 윗사람에 대해서 감사도 못하고, 윗사람을, <웃음> 그, 그, 순종하지도 못하고, 내가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순종하고 저 감, 감사도 하고 존경도 표시했을 뿐이지 상대적으로 진정한 사람으로서 됨 하나님이 지은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한 번도 체해본 적이 없는 사니다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주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빛을 우리 어둠을 알게 하셔서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 사람을 알아서 예배할 수 있게 되고, 진정으로 형제 사랑을 알아서 형제 취하는 것을 이제 손을 내밀 수 있게 된 거고, 아랫 사람이 이제 정당하게 잘그 인생 사람의 본분을 취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는 또그 후대를 위해서 그렇게 할수 있게 해주게 된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그 거듭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는 너무 그 경계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뜯어 고쳐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줄 아는데, 그건 일반적인 그 아담 안에서 타락한 존재로서, 진, 저기, 도덕적 자아나 정신적 자아를, 종교적 자아를 조금 쓰는 사람들도 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색깔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존경과 감사와 순종을 음. 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누가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죄인을 위해서 그 일을 다 하셨잖아요. 구속사안에서 하나님과 동동된 분이시지만. 그종속돼가지고 아버지 뜻에 순복하고 그 일을 다 순종했잖아요. 십자가 지기까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그리고 그걸, 그걸, 그,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약, 진리의 성신을 약속해가지고 때가 돼서 그 성신을 보내셔서 그, 그, 그 모든 구속사역을 믿는 자 안에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만 바라보는데 그 일, 그 신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게 살을 꼬집고 뭐 저기 자다가 일어나서 자신을 저기 생각해봐도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일확천금을 가지고도 그 누릴 수 없는 거를, 예? 주님의 사랑으로 알게 된 것.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이 진짜 존경하고 그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배려라고. 그게 상응되는 게그 윗사람의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지 않. 자기, 아랫 사람을 이용해갖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아랫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못하게 하고, 아랫 사람이 마땅히 그, 저기, 그 위치에서 모든 얽혀진 관계 속에서 할수 있는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해요 가르치지도 않고, 예? 본도 안 보이고, 자기가 말씀과 성실을 의지해서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가르치고 아이도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게 신자의 그 삶인데, 그게 거듭난 그 신자의 삶인데, 이그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는 이건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그그 그, 그런 뜨거움을 그런 열정을 단순히 빛으로만 주신 게 아니라 그냥 그그 그 열기를 주셔가지고 그그빛 빛의 그그 그 지혜의 빛으로 쇠음을 받고 그 따뜻한 온기에 말 말이죠 우리가 뜨거워져가지고 이게 저절로 움직인 그러니까 에,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만 저, 그, 죽음 뼉다구가 37장인가요? 거기, 그 뼉다구가 살아나가지고, 그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선자가 그걸 허상을 본게 아니고 실상을 본 거죠. 그리 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아랫 사람, 윗 사람으로서 아랫 사람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간에 사람간에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못할 대상이 없고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다만 선교도 하고 사형수 선교도 하고 이식인종 선교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람, 말 괜찮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존재가 예수 믿어서 이제 사람의 본분을 취해 가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존재였는데 그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내릴 사랑도 할수 있게 된 거죠 뭐, 그니깐, 뭐, 장애자 예, 예화가 있었는데, 장애자 예화는, 뭐, 그, 그, 그 이상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우리, 우리가 장애자라도, 장애자라도, 어, 그, 그, 장애자식을 키울 사랑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안 하면 죄다. 윗사람으로. 130문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한번더 더 읽겠습니다 130문 부모의 죄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봤어요 부모의 죄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소명과 관련해서 요구하시는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의, 자기의 영광과 편안함 이 쾌락을 과도하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짓목자들과 같이 그렇게 행보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모니카, 이제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이 30에 이제 전적인 회심을 했다고 보면 그 회심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모니카가 죽어요. 모니카가 5 여섯 에 죽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자식인데 이게 그냥 아버지 거 갖다가 허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창, 창기와 같이 뭐그 이상의 죄를 범하면서 그뭐 밀교에도. 이원론에도 빠지고 그뭐0대 그 동고해 갖고 사생아도 낳고 어, 그렇게 그렇게 살던 존재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 그리고 본인도 안브로시우스한테 말씀으로 해서 은혜를 누리면서 그그그 그, 그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외에는 될될 일이 없는 건데 그 그것만 붙잡은 거죠. 모니카 위 사람으로서. 말도 안 되는 아랫사람을 위해서, 그 아랫사람의 의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걸로 보면 아랫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세 가지, 윗사람을 존중하고 그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걸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그렇게 본을 보인 거죠. 그렇게 그걸 안 하면 그게 이제 다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둘째는 부모가 이제 불법한 일을 자식에게 명하거나 자식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을 행하라고 하는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자기 달란트대로, 자기 은사대로 사역을 하게 해야 되는데, 부모 욕심으로 자식을 강요하고, 엉뚱한데 자기 그 자식을 몰아대고, 그, 그러니까 그건, 그냥 시류에 그냥 떠내려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우리 사람으로서 죄를 짓는 것이다. 여기 뭐 선행 학습도 나오는데 이 선행 학습이 유행이라 선행 학습 안 하면 당장에 학교에서 수업이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먼저 가르쳐야 될 것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들을 잘 취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대우리, 자녀, 30, 130문에서 자녀가 악과 시험과 위험에 부주의하게 노출되거나 그대로 두지 않도록 권할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로세 예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보다가 알았어 아브라함 당대에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주류로, 주, 어, 메인으로 쓰셔서 구속사를 진행시켰으니까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제 구원을 제대로 누려갈 수가 없죠. 근데 롯은 이제 그 수요가 많아지고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자기 분리하려고 했고 또 자기 눈에 보, 보기 좋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취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꼭 동방 저 에덴과 같이 보이니까 그냥 간 거잖아요. 그당대에그 소돔, 고모라는 어, 뭐 천여 명이 살던 그런, 그런 그 아주, 저, 아주 기획된 그런 도시였는데 아주 근데 <웃음> 그걸 그게 조, 좋아 보이고 거기 가면 행복과 번영 부 이런 것저 쾌락을 그뭐 자기 안위를 도모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글로 가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제 로는그 하나님의 앞에서 의인이라 구 구원이 되긴 하지만 불 가운데 구원 받은 거 같잖아요. 꼭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 같아요.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듯이 꼭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같이 됐어요. 그리고 부인은 그,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구원받는 중에 죽, 죽, 죽는 일이 그 사회, 그 거기 가면 소금 기둥이라고 이렇게 약간 아줌머니상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게 이렇게 뭐 등침 지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그걸 이제 로 로세 처의 기둥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해요. 지금, 지금, 뭐, 거의 4,000년, 4,000년 전의 일인데, 소금이 그냥 그대로 있을 리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그 소금 기둥이면, 그, 그, 다 풍화작용으로, 침식작용으로 다뭐 없어져도 없어졌겠지. 근데 비슷한 게 있어요, 참. 근데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일단 교훈은 받더라고요. 복경은 봤는데 아무튼 그 나오다가 살아 나오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미련이 있어서 눈길을 주는 바람. 눈길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눈길을 줘가지고 이게 돌아보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도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올 세상에 대해서 진짜 눈길을 주지 말아. 봐도 봐도 보는 거 진짜 그 너머의 것을 볼줄 알아야지. 그거 고기에 갇혀버리면 보이는 거에 갇혀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 구원 받는 중에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딸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당대그 당대에도 아마 지탄받을 일을 한 건데, 그 모압과 암몬 두구두구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족속. 그, 저, 족속을 만든 장본인들 아니에요? 모압의 두, 저, 저, 로세 두 딸이.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잠깐 뭐, 자기, 보기, 보기 좋은 대로 가, 가서 그걸 누렸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거예요. 짓지 못할 죄를 짓는 대로. 떨어지게 한 거죠. 두 딸로 하여고. 롯이 아브라함을 어, 떠난 것은 세상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돌리는데 거기서 떠난 거니까 떠난 거죠. 언약을 떠난 거죠. 그가 소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소돔 사람들이 그런 괴악한 일을 행하려 할때 자기 딸들을 내어주는 일을 한 것이나, 소돔 사, 사람을 사위로 삼은 것, 그 아내가 또 소돔의 영광을 연연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큰 증보를 받은 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남편이 신앙이 있다고 해서 다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첫 발을 잘못 뒤, 뒤져가지고 아주 아내와 나, 후대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웃음> 베드로 사도가 그, 의로운 롯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이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지, 그, 그가 숙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신앙을 가진 것인데, 그만 이제 재물이 늘어나니까, 거기 치심해가지고, 결국, 자기 식구들을 허용의 도시로 끌고 간 것입니다. 아까 140편, 146편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마라. 마음을 거기 심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뿌리를 내리지 마라. 거기에. 그런데 이제 재미 이드 늘어났는데 거기에 치심해가지고 그냥 허영의 도시, 천로역정에 나오는 그런 허영의 도시로 그 끌고 간 것과 같은 거죠. 그 결과 아내가 허영의 도시에 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고 딸들도 참 시지 못할 죄를 저질러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세상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에 노출되게 하는 것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연 매스 미디어의 시대인데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허용의 도시로 유혹하는 온갖 유혹이 무차별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없애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없애고 인터넷을 차단하는 정도로 이, 이 공격을 이겨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심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주의해서 주의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식탁에서도 스마트폰에 매여 사는 이런 현실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소통이 중요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생활조차 방해하는 SNS 활동은 소통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의 진정한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정말 <웃음> 다급하게 전할 일이 아닌다면 아니 아니라면 함께 개인 활동이나 가정 활동에서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메스 어, 그 보내 보내고 있 다면 함께 그렇게 자제 그 보내려고 한다면 자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제하지 못하면 어느새 우리는 메스미디어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 요컨대 중독 현상인데 중독은 가장 가장 지독한 노예살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스로 종살이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스스로 청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중독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신자로 살아가는 데큰 손실을 겪습니다. 청소년 그리고 또 청년 여러분 이런 중독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해서 차곡차곡 소명을 이루는 길로 이제 걸어가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믿음으로 주의 일을 행하려고 하여도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령 부모가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를 가르치고자 해도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른다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부정당하고 경솔하고 가혹하고 게으른 행동으로 스스로 욕되게 하거나 자기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윗사람의 죄가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녀들 앞에서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리게 될 것입니다. 가령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교인들의 흉을 보면 자식도 나, 자기가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모르고 부모와 같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못된 태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자식이 자기 부모를 존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자녀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런 부모라도 끝까지 공경하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에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처럼 부모가 어른답게 진지하게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을 한다면 스스로 욕되게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를 말할 때열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자녀가 잘못했을 때 흥분해서 성급하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고 그처럼 자녀를 마음에 앞서서 마음이 앞서서 가혹하게 징벌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야단치고 벌 주는 것은 바로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지 징벌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방치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자녀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른 행동에 관해 언급했는데 본래 중세 교회에서는 태만을 일곱 가지 대죄 가운데 하나로 가르쳤습니다. 자문을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대죄를 가르치면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죄와 소죄를 구분하는 그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는 신자를 심판받게 하는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어떤 죄는 틀림없이 다른 죄보다 더 중합니다. 그런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태만입니다. 무엇보다 게으른 사람은 소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게으른 사람은 사단도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단도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게으른. 그냥 가만 놔둬도 제풀에 죽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까 행한 대로 거둔다고 해치 않습니까? 행한 대로 그거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이에요 근데 구원에 있어서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 게참 감사하니 너무 감사하니 구원에 있어서 행한 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튼 제 잠원 31장에서 우리가 보는 현숙한 여인과 같이 이렇게 부지런한 모습을 띄워야 할 것입니다. 어뭐 31장 13절로 27절인데 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현숙한 여인의 부지런함은 그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아내와 어머니와 어머니로서 그 소명을 철저히 이루는 그런 부지런함 그냥 세상 사람들도 새벽 미명부터 밤늦게까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있잖아요 그걸 부지런하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런함은 하나님의 굴레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지혜롭고 능력있게 부지런히 행하는 것 그것을 부지런한다고 하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이런 소명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런 덕이 선물로 임할 것입니다 이제 동년배 사이의 그 의무와 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윗사람에 대해서도 윗사람이 자기, 자기 직분과 소명을 다할 수 있게 그 아주 그 겸손하게 그 자기 아래 위치에서 일을 하고 또 동년배와 관계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내죠. 근데 그, 그게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안 사람, 안된 사람은 교만해요. 교만해 가지고 윗사람의 자리도 침범해 버리고 아랫사람 옆으로도 하대해 버리고 아랫사람은 밟아 버리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웃음> 131문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년배 사이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동년배 사이의 의무는 서로 상대방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상대의 은사와 진보를 자기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십계명 공부할 때 사실 우리가 본바가 있는데 이 이웃에 대한 오계명부터 십계명까지 내용은 단순히 내가 이웃의 그 저기 이웃을 해치지 않고 이웃의 재물을 손대지 않고 이웃의 인권을 존중 존중하는 그게 아니고 그더 적극적으로 이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자기 직분과 자기 그 소명을 다해갈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로도 그렇고 옆으로도 그렇고 아래도 그런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 하나가 있으면 저 사방으로 그 영향력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가 있으면 그온 마을이 시끄러워지고 그 가정도 시끄러워요. 아까 그 저기 예화를 그 한국의 예를 들었는데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인디안 선교를 할때그 마을에 그 굉장히 아주 술고래다 그냥 집안 결혼도 몇번해 가지고 아주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표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그 회심을 보고 놀랐어요. 그그 진짜 그 사람이 회심하고는 자기가 지금 본마누라 버려 놓고 지금 다른 여자하고 살던 것도 정리하고 예, 본마누라하고 회복하고 본 아내하고 회복을 하고 그술술 술 담배를 끊고 그리고 아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게 그것도 성교보고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그전전 전 인격적인 변화, 전 아주 완전한 변화. 누가 봐도 아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보고서 쓸때 뭐라고 썼냐면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이 사람. 에게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요 위로, 옆으로, 아래로 다 세우는 일을 한다니까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거기서 절대 자기를 높이고 남을 하대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걸 써서 이웃을 높이는 일을 하고. 존중, 자기, 자기 소명과 직임을 다할수 있게. 윗사람은 윗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윗사람을 존경하는 건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에 대해서 할일안 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거꾸로. 옆에 마찬가지 아래도 마찬가지 그게 아주 명백한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나라 곧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회를 세우는 방도입니다 그러므로 뭐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지침도 되지만. 그, 그 성품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인륜 관계에 관하여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유령입니다. 131문은 하나님 나라의 인륜 관계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을 세울 수가 없어요 윗사람이 어떠니까 옆사람이 어떠니까 내가 사랑 못해 아랫사람이 어떠니까 내가 사랑 못해 이, 이런 조건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조건이 없는 데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을 절대 내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 보면 조금 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좀 인내하시라고 그렇게 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 그, 그동안 잘 참았다고. 그거 여태까지 잘 참아준 게 고맙다고. 이제는 그만 버려도 된다고.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원수사랑은 주어도못 하는 거죠. 이 거룩한 사회는 서로의 유익을 추구하고 상대의 은사와 진보를 자기의 것으로 즐거워한 그러니까 상대가 진보하면 나한테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한 지체니까. 이 사회는 이웃을 지키기 해서 탁월한 일을 이루는 해 아래 세상과 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두, 두 사회는 빛과 어둠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입니다. 어거스틴 선생님의 탁견처럼 이 세상은 자기 사랑에 젖어서 다른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기를 추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거룩한 사회는 서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늘이 앞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회 으로 거룩 거룩을 얘기하잖아요. 그 거룩으로 너희가 거룩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위로, 옆으로, 아래로 그, 그 그걸 나타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거룩을. 그건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거지요. 이거 세상에서는 절대 훈련에서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성신이 아니면 삼위 하나님의 그 인격과 사역을 던지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신자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을 분명하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교훈하죠 신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로 이 세상에서 권위 있는 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필두로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과 가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두신 권위와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형제사랑으로 거룩한 사회를 수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대 우리가 새 에덴에 속한 존재로서 그 완성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낮아지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하나님으로도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 사, 살아서 구현하라는 거죠 거룩한 사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줍니다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형제 사랑입니다 여호 여러분. 그리토 안에서 함께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는 서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토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실질은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회에서는 존경하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음. 그 빌리포스 2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그리토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신의 무슨 교제나 공유리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못된 사람은 어떻게 가치적으로 상대적으로 보기에 더 못된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탄감 받은 사람인 게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형제는 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에 나보다 낮게 여길 사람이고 따라서 먼저 존경을 표시해야 될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교묘하게 거꾸로 적용해 가지고 자기가 먼저 받아야 될 사람으로 여기게 되면 내가 상대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내 종으로 만드는 것 상대를 내 종으로 만드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상대를 내 종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그걸 내가 하면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상대를 내 종으로 만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 성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이게 아주 불행한, 그 불행한 것이고, 세상, 세상에서의 일이고, 자기 사랑이 없는 일. 동년배 죄에 관해 그, 그 부분을 조금 뛰어넘고요. 그 설명한 걸로 보고, 122, 132문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동년배 사이의 죄는 무엇입니까? 동년배 사이의 죄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 외에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선물들에 대해 시기하며 상대의 진보와 번영에 대해 몹시 슬퍼하고 서로 으뜸 되는 자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그것이 제 부패한 사람의 속성인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에게 선한 게 나오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그그걸만 얘기해야지 사람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나온 걸로 생각하고 시기하고 발로 밟아버리려고 그건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 주의 제자들도 사실 그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곡해해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하나, 하나는 뭐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럼 이제 사실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서로 어떤 그더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아니면 사실 참 사도들도 볼품 없는 사람들이 볼품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언약하신 사랑으로 선택하신 사랑으로. 저들을 위해서 넘어지지 않게, 아예 끝까지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주, 저, 저, 저들이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 어느 정도 붙잡아 주고 안 붙잡아 줘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겸, 겸손해야 되고, 끝까지 다른 사람을 높여야 돼요 그것이 아주 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그 안에서 선한 결실을 낸 것에 대해서 감격할 때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고난더 못하니까 더 나은 걸 취한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거입니다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마음으로는 저주하는 거예요. <웃음> 기쁜자들 사이에서도 이, 이 문제가 중요하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상대를 높이는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안에. 상대에게 높임을 받아야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항상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 그 존경을 주고 사랑을 주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은 진짜 주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 존경을 받는 이제 서로에게 요구되는 그런 일들을 게을리하면 이제 그 동년배에게 짓는 죄를 지고 마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사랑의 빚을 다 갚아서 더 이상 사랑할 의무가 남아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세상사랑하는 동안에 이 의무를 평생 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을 맛본 사람은 이 음무를 즐겁게 질 것입니다. 혹이 음무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실지라도 그 음무를 벗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웃음> 그럴지라도 우리는 동시에 우리는 이 음무를 게을리하는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본성에서 자기 사랑이라는 무서운 욕심이 항상 소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죄, 죄에 대한, 오점에 대한, 신앙의 선진들의 오점에 대한 기록은 그들을 비웃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조심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빠졌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조심을 해야 되겠나. 그러라고 있는 거지, 어떻게 그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게예 말씀을 맺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 가치를 깎아내리기를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을 시기하기를 잘하고, 상대의 진보와 번영을 볼때 자기에게 그것이 없다는 이유로 몰, 몹시 슬퍼하기 쉬운데 이런 것들은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오게 갇힌 바울 사도를 시기해서 사도를 더욱 힘들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 전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은 빌리포스에 있잖아요. 시기와 다툼으로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 합당치 않다 하는 거죠. 웨스트 미스터 신학자들도 그걸 그저 성경에서 확인하고 시기에서 복음을 전한 경우로 그. 그이 목록에 이 참고 구절로 넣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은 어떻게 목사가 시기심으로 사도를 힘들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나 그런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고 본것 같습니다 그만큼 목사직에 관한 높은 견해를 견지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통 장로교회에서 참고구조를 수정하면서 이 예를 제거했고 우리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실로 두렵고 곤혹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일은 신자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중생한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하는 거죠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더욱 겸손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누가 스스로 남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육신적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내 믿음이 남보다 나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자기 사랑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런 데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한다면 더욱 자기 사랑에 늪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는 이런 자신을 깨끗이 인정하고 출발하는게 합당한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날마다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토의 심정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사랑의 감옥에서 이제 자유롭게 해방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리라 하는 강박감의 족쇄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과 성신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뭘 업적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에요. 그 유일한 수단이에요. 지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아니면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그냥 그 허덕이는 데에서 다 벗어날 수있다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자유롭게 소명을 통하여 형제를 섬기고 형제의 사랑을 감사하며 즐겁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는 그 그걸로 출발해야 자꾸 더해지는 거지. 그걸로 출발 안 하고 나 계속 나가면 있는 것조차 다 없어지고 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